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 환승이별은 재회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요 환승이별을 당했는데 재회가 하고 싶다면 그래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연인관계로 지나다가 환승이별을 당했다는 건 통념적으로 참 비참한 기분을 들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환승이별만큼은 연인 사이에 해서는 안될 행동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모습이 아닌 건 맞지만요 환승이별이 재회가 가능한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환승이별에는 말만 가지고는요 재회가 가능한지 안한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환승이별을 당한 것 같지만 환승이별을 선택한 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일단 경우를 한번 나눠봐야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참 잘했는데도 환승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상대방을 참 많이 힘들게 한것 같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지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환승을 하게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 됐든 내가 환승이별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순간에 내 감정은 요 몹시 화가 나고 치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상대방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부여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승이별을 당했을 때요 나도 처음엔 화가 나고요 이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요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지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에도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결국 이 사람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꼭 천천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환승이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요 그 마음이 왜 생겼는지 내 마음과 충분한 대화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서 말한 내가 정말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환승이별을 했는지 내가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지쳐서 떠나가든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될건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싶냐 잡고 싶지 않냐가 아니고요 잡고 싶다면 왜 잡고 싶냐는 거죠 나는 너무 화가 나고 치욕적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 지금 당장은 잡고 싶은 내이 모멸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시 뺏어오고 싶은 그런 감정 때문에 잡고 싶은 건지 내가 정말 이 사람 없이는 안될것 같아서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좀 잡고 아 싶은 건지요 그런데 환승이별을 당하신 분들은요 이두 가지 생각이 계속 교차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나도 잘 모르게 된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환승이별 후에 재회가 가능하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재회에 대해서 확률을 말씀드리자면 반반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환승이별에서도 되느냐 안되느냐 정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일반적인 재회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낮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환승이별을 당하고 나서 요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다가 어찌 됐든 내 감정이 이 사람을 꼭 잡아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내 마음이 결정된 이후에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은 지금 환승을 했으니까요 그 사람 옆에는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잘 지낼 수도 있고요 그 사람과 잘못 지낼 수도 있거든요 또는 요 지금 당장은 잘 지내지만 요 조만간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또 내가 생각해봐야 될건 뭘까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있는 그 기간 동안 내 마음의 컨트롤을 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을 기다려봐 줄수 있겠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잘못 지내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라는 사람이 그리워질 수 있을 만큼 뭔가를 남겨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될 만한 뭔가가 있냐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서는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을 견딜 수 있느냐가 먼저고요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할 만한 뭔가가 남겨져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두 번째거든요 왜냐면요 희망적인 뭔가를 남겨놨다 하더라도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오는 순간까지 나는 무척 힘들 거예요 안올 수도 있거든요 그 마음의 고통을 견디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법 그 사람에게 좀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후폭풍이라는게 오게 돼서 나를 그리워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후폭풍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인 것 뿐이지 나에게 적극적인 표현을 해온다는 보장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로부터 환승이별을 한그 사람은요 새로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나라는 사람을 그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새로 만나는 사람과 문제가 생겨서 이별을 또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나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게 될 것인지 나를 우선순위로 두고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보게 될지는 난 여전히 알수 없거든요 그건 그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재회를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지 노심초사 맞춰보고 기다려보는 마음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좀 남겨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법 잘했다고 생각이 되니까 희망만 가지고 들어가면 더큰 상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내가 견딜 수 있는가를 한번 먼저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심어놨다는 희망을 좀 가져보는 순서로 가는 게 맞겠죠 일반적인 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내가 상대방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도요 결국 그 상대방이 돌아오기 전까지 내 마음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환승 이별은요 내가 이미 모욕적이고 취욕적인 기분이 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 상대방 옆에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훨씬 더 심적으로 덜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재회를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감당해야 될게 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이 더 적다고 보는 것도 맞을 거고요 남녀 사이가 일반적인 이별을 했을 때요 그냥 너와 나의 마음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서로 그만두겠다는 이별을 했을 때는요 그 사람도 혼자이고요 나도 혼자예요 물론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는 여전히 있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누군가가 우리 옆에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나와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만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환승이별이 발생했을 때내 상대방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나는 너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셨다면요 환승이별을 당했지만 나는 그래도 재회를 하고 싶다면 나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내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연애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한 첫 번째 경우처럼요 내가 내 상대방에게 참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났어요 다른 사람과 만났어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더 적겠냐고요 그럴 때는 오히려 가능성이 좀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셨다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나도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대방이 환승이별을 했어요 그럼 분명 나는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을 많이 남겨줬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상대방도 요내 마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났으니까 그 사람 마음엔 분명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한 미안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자꾸 자기를 찌르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마음이 좀 편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요 나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자꾸 표명할 거고요 어쩌면 못난 사람처럼 나를 원망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나는 요더큰 상처를 받게 되고요 환승이별도 당했는데 내 자존감마저 자꾸 낮아지는 기분이 들수 있겠죠 근데 사실 환승이별을 당했을 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경우는 첫 번째 이 경우거든요 내가 충분히 상대방에게 나라는 사람의 매력을 남겨놨고요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은 요나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그동안 나에게 작게 느꼈거나 혹은 모르고 지냈던 나라는 소중함을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환승이별을 해서 마음이 없는 것처럼 표명을 했어도요 어쩌면 나와 만나는 동안에 내 마음에 대한 깊이나 크기를 작게 느끼거나 모르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대면할 때마다 나라는 사람과의 차이점을 비교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마음이 크고 넓었다는 라 것을 조금씩 느껴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나라는 사람이 자꾸 침입하게 되고요 새로 만나는 사람에 대한 점수를 낮게 주게 되기도 할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요 여러분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해 볼수 있는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내가 그런 걸 많이 심어놨어도 요그 사람 자체가 너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도 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을 느껴보지 못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충돌이 생겼을 때그 만남도 포기하고 또 다른 제3의 인물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늘 그런 모습으로 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내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는 걸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는지를 볼수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죠 두 번째는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너무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날참 좋아했는데 결국엔 환승이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내 상대방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잘해주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과의 재회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요 나와의 연애에서 요 너무 지치고 아팠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마음을 누군가가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옮겨갔을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사람은 요 자기 마음을 받아주고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기의 지금 상대방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 요 그동안 이기적으로 행동했고요. 그 사람을 참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을 내가 원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요 아픈 나를 요 이해해주고 편들어줬었어요. 그래서 옮겨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내 상대방 입장에선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위하게 될까요? 나란 사람에게 미안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새로 만나는 그 사람은 요 적어도 나처럼 모질게 행동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건 더더욱 힘들거든요 여기까지만 봐도 요내 상대방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잡고 싶은 건맞는데요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또 이유 없는 상처를 주기가 너무 미안해질 거라고요 또 나와 만났던 것처럼 새로 만나는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노력해 보려는 마음으로 가게 되겠죠 여기까지만 봐도 내 마음이 참 암담해지는데요 더큰 문제는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돌아왔다 하더라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대했던 내가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을 해줄 수 있겠냐고요 나는 그 사람이 잘해서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잘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내가요 지금 당장 잡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맞춰보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정말 좀비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사람과 연애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환승이별을 했음에도 내가 지금 재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참 잘해줬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했던 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사람이 환승이별을 했다는 것이 잘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환승이별을 지금 겪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감정적으로 힘들어만 하고 어찌할 바 몰라서 괴로워만 하고 있다면요. 일반적인 재회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승이별 후의 재회를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요. 나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느냐와 그 사람이 왜 환승이별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속 힘들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상처만 더 커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번에 다른 사람과의 연애를 하면서도 내 트라우마가 돼서 나는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이 트라우마의 짐을 또 던져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이해를 바라게 될 거고요 내 매력을 더 떨어뜨리는 문제가 될수는 있겠죠 환승이별이 벌어졌는데도 나는 그 사람과 재회를 하고 싶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그 힘든 마음이 해결되려면 요그 사람과 재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내야 되겠죠. 그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되기 위해서는 요내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보고 현실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들 나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화나기도 하고 억울하고요. 아프고 괘씸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이다보면 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고민을 하시는 건 좋은데요. 고민을 한 끝에는 조금 더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